아직 까면 안 돼! 아! 이 q 알 오! 안 돼! 아! <목소리> 아! 나 오늘 뭐한 거야! How are you? 자, 오늘은 포고 2022년 하늘을 뭐 마무리 짓는 커뮤니티 결산. 어떤 커뮤니티 데이 포켓몬들이 싹다 대량 발생하는 그런 어, 커뮤니티 데이인데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요. 아, 나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. 지금 선유도공원이라 한강 바로 피거든요. 현재 온도가 거의 한 영하 7도그 정도 돼요. 아 우리나라에서 포크하기에는 좀안 좋아. 이생 여름이랑 이렇게 또생 겨울 때 이벤트 하면 너무 빡세단 말이에요. 아 이번에 제가 잡아야 할게 일단 모래두지 잡아야 되고요. 어이 기간 내에 잡은 애들은. 전부 다그 스페셜 기술을 배울 수가 있대 어, 보시면 모래두지 얘네랑 오늘은 대굴레오 요런애도 나오고 그리고 확률이 좀 낮게 이상해씨 민용, 물짱이 요런 애들도 나오는데 대짱이 하이드로캐논 배울 수 있어 가지고 대짱에도 꼭 잡을 수 있으면 은 최대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1 2 k g r R에서도 보면은 EV랑 딥상어동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목표 림피아나 아, 블랙키 얘네들이 그 p v p 에 좋다고 해서 얘들로 진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와 이렇게 완전 그냥 얼어붙는 날씨에 포켓몬 고라 뭐 어떻게 보면 낭만이기도 하네요 어 떼굴레오 나왔다 떼굴레오는 좀 잡아두고 아 스킵버그 써야 되는데 아 지금 근데 장갑 끼고 있어 가지고 스킵버그 쓰기가 쉽지가 않아 어 떼굴레오는 잘 나오네 오! 떴다, 이로치! 야, 너삐꾸삐꾸 하구나. 잠깐만. 너는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. 하이퍼볼러다가, 샥! 어, 개체값 궁금하다. 맞아. 어, 이로치들도 지금 많이 나오니까. 아, 최대한 좀. 커뮤니티 데이 때는 무조건 많이 잡는 게 그냥 이득이야. 어어어어어어! 어, 어, 어. 이 나왔다! 아니, 물짱이. 물짱이. 일로 와요 개체값 한번 보자.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아, 야생에서라좀 쓸만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, 이거 어림도 없네. 들어갑시다. <웃음> 오, 물짱이가 두 마리나? 세 마리? 물짱이 대량 발생! 아, 물짱이 오늘 딱 진화시키면 딱 깔끔할 텐데. 대장이그 스페셜 하이드로 캐논까지 배우고 말이지. 그럼 아까 그, 얘는 대체, 대체가, 뭐, 하, 하, 하, 하. 이거 그냥 뭐 이벤트 참가에 의의를 둬야 되나요 오늘? 일단 최대한 많이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정산해서 좋은 게 과연 떴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니 아아 어디 뭐 100개째 좋은 거 뜨는 거좀 없니? 어? 여기가 스팟.. 스팟인가 설마? 어, <웃음> 와 밖에서 막한 시간 있으니까 손발 얼굴이 그냥 싹다 얼더라고요. 카페에 잠깐 피난가 있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커뮤니티 얼추 마무리가 예된 상황이고 오 어? 오케이 부활 오케이 부활 아 파울이 말고 아이 파울이는 좀자 그러면 정산 한번 슬슬 해보자고요.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. 요 모래도지 1호치까지 얻었고. 얘 예, 제발 좋은 거야. 아모르겠지 스탯이 애매하네. 일단은 살짝 넘기면서 좋은 게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요. 어어? 야 이건 거의 역백 수준인데. 거의 뭐 역백 대굴레오랑 모노도 괜찮네. 야생으로 잡은 거 치고는 아 얘들이 예, 하나같이 상태가 메롱메롱하네. 어 나물 뱀이 괜찮다. 그다음에 보자. 아니 다영영영 영. 별, 한 개, 한 개, 두 개, 한 개. 이거도 거의 역백 수준인데? <웃음> 야, 이거 진화시킬 만한 게 딱히 안 보인다. 이게 맞아? 어, 체력이 높네요. 이거는 하위 리그에서 좀 쓰지 않을까? 요번 커뮤니티 역대급 망인 것 같아요. 아, 일단 대충 봤는데, 어, 상태가 좋은 게 없네요. 이거 모래두진 한번 진화시켜봅시다. 고지. 이로지 고지. 진. 화. 강화. 온. 진짜 이쁠 것같아 어? 아니 방금 원래 모래두지 때는 민트였는데 왜 갑자기 빨간 머리가 됐어 이거. 어 되게 세보이는데요 얘? 그리고 지금 고지가 스페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했죠? 아 이벤트 기간 중에 모래두지를 고지로 진화시키면은 스페셜 때 깜짝 빼기 아 이게 배운 거구나 깜짝 빼기 아 떼굴레오는 그나마 쓸만한 애가 아 얘라도 한번 진화 시켜볼까? 떼굴레오 세 뚜둥 시레오 아, 포동포동하네 한번더 진화해 시레오에서한번더 가자 최종진화 시카이저 오 묵직해졌는데요. 이제 원래 통통이었는데 아, 아프다. 2로 치르 진화시킬 걸 생각을 잘 못했네. 오케이, 그러면 은 나머지 알싹다좀 얻은 다음에 아 복귀합시다. 이제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. 나 이제 입이 열어가지고 말도 잘안 나와. <웃음> 오, 오, 오, 제가 알로라 지방 고지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. 짜짠 대충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, 이게 또 그냥 알이 아니라 도쿄 도심하고 도쿄 시부야구 저 멀리 일본에서 건너온 12km 알까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발 까기 시작합니다 아아... 아 너무 추워 어쨌든 뛰었습니다 빠밤 아 일단은 한꺼번에 좀 까보고 싶었는데 세개가 먼저까지네요 아마 근데 바로 이어서 당한 거 까질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게 EV 딥상어동 그리고 뭐근육몬요세개 정도 EV 나와라 빠깍 빠깍 빠 이게 도대체 뭔가요 누구세요? 진짜 처음 뵙는데요 아 야돈용 아! 아니야, 아직 많이 남아있어. 으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이브이는 뭐, 하나도 안 나와?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구성이 <목소리> 나오는데? 기다려봐 기다려봐 멈춰! 내 개고생은! 어. 그만 그만! 아직 까면 안 돼! 아! 미치워알! 안돼! 아아아아아아나 오늘 뭐한거야! 그냥 이거 당연히 알 상관없이 나오는 줄 알았지. 어... 아닐맨, 아닐 휴즈맨이 또 여기서 진짜 초 대박 큰거한건 했네요. 와, 와 그럼, 그럼 그, 그 영원한 살이 베인 듯한 그 차디찬 그 강바람 맞아가면서 맞아, 맞아. 뭐한 거야 맞아, 오늘? 오늘? 어? 어? 아들! <웃음>